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16명의 참가자, 그리고 4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누적 상금이 총 4천만 원! 네,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또 저희 팀이 되면 우리는 또 스파라타 하시는 게좀 있어요. 음 네, 제가 좀 약간 강한 스타일이라. 지금 모춤에 한강에 빠져야 돼. 음팀 내? 네? 어차피 우승은 제가 할 거라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제가 제일 강자가 되지 않을까요? 정신이 네. 아니죠. 네, 죽을 죄를 졌죠. 네,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네. 네. 아, 1라운드를 이제 해보고 나서 좀 어떠셨는지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어떻게 어땠는지 좀 기분을 좀 듣고 싶네요. 가자마자 꽂았고요 네. 10초 안에 일을 갈기 시작했다고요. 네. 하나도 긴장이 안 되다가 딱그 앞에 가니까 진짜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소망적으로도 처음 겪는 상황이고 되게 낯설다 보니까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말못 하겠는데 아니 근데 우경이가 아. 인터뷰 되게 오래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왜 너무 그렇게 오래 했어? 왜안 들려 봤는데? SNS에다가 그냥 좀 힘들다! 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은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또 음. <웃음> 그런 어, 글을 ]께서? 올렸어요 아. 근데 이제 강동 멘토님께서 우연히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힘든 일이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갑자기 어, 그 어, 서러웠던 것들이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이었거든 저한테 뭐 힘든 일이 이렇게 어. 질문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서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s n s 에강동궁 멘토님의 인스타를 들어가가지고 새로 왔 댓글을 달았죠 엄팔 <웃음> <언팔> 각입니다라고 <웃음> <웃음> 근데 너무 강동궁 멘토님 얘기만 뭐, <웃음> 뭐 저는 뭐, 뭐 괜찮, 괜찮으시죠? 예, 괜찮아요. 근데 그 질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한게 강동 멘토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어차피 멘토님들 중에 막 질문 많이 해주신 분이 강푸원님밖에 없으셔가지고 맞아, 맞아. 너무 혼자 있어 <웃음> 쉬고 들어가야 틈을 <틈은> 안어고들어가려고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웃음> 어. <웃음>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지금 강푸원님 멤버 됐으면 약간. 어... 후문자 보요아 <웃음> 이거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 하는 얘기죠 아, 네. 어. 걱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뭐 팀을 꾸려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 선수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 뭐 침묵도모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혼자 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김보민 참가자님 첫날 어, 어떤 네. 너무 긴장이 안 너무 긴장이 생각보다 많이 돼가지고, 이제 초구를 치고 어려운 더블이 섰는데, 음. 모르겠다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재밌어. 맞아, 봄이 담겨졌 네, 그리고 저도 맞아. 눈물 찌꺼 흘리고. 울었어요. 우리 명이형인가 아, 제가 좀 제일 어. 많이 울지 않았나하연이 또. 근데 그게 다 아마 강동국 멘토님이. 어, 맞아, 맞아. 이웅 형 선수가 나온 건좀 약간 당황했었어. 다 저보고, 너왜 여기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저, 그리고 약간, 아직까지는 팀원이지만, 나중에 또 경쟁자가 되잖아. 요 같은 어... 팀끼리. 나 그게 좀 걱정되거든. 요 마음이 어, 갑자기 벌써부터 우리한테 <웃음> 지금 어, 나... 눈물로 어필하신. <웃음> 안 속아요. 예, 예. 아, 네, 네, 아... 사랑해. 아, 아 <웃음> 뭐야! 아무튼, 저희 팀원도 마음에 들고, 이제 서영훈 팀원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좋은 그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웃음> 방송인 프로방송인. <웃음> 박상 이딱 하고 보니까 는 눈물조 라는 아, 이런 또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네. 눈물도... 아, 아, 언니도 울어야 돼 그것도 몸 빼고 절대 아, 안 울어 <웃음> 아니 눈물이 안 난다 눈물에서 이제 또 우승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야죠 잘잘 파이팅! 잘 파이팅. 잘 파이팅. 잘 네. 남은 시간 동안 죽어라 연습해가지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괜찮 맨처님, 멘토님한테 예쁜도 받고, 상금도 타고 그러고 싶습니다. 일단 더블! 이런 배열의 공을 치면 원쿠션을 맞추고 이제 투쿠션 자리를 본 다음에 네. 쓰리쿠션 지점이 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네. 두께와 회전과 당점을 선택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배열이나 뭐 이렇게 살짝 좀 올라가 있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음.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근데 뒤로 빠질 때도 많고 얘가 음. 조금 더 <웃음> 떠있다. 네. 맨날 렇들그러면좀 뒤로, 뒤로 빠져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좀 앞으로 치자니 음. 앞으로 빠지고 음. 이런 거에 있어서 좀잘안 잡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당점의 영향이 좀큰거 같... 아 당점의 영향이 좀 음. 크죠. 음. 그럼 일단 한번 치, 치는 걸한번 볼까요? 음. 와우 오 나이스 어? 근데 정확한데요? 이거 뭐, 이거. 뭐야? <웃음> 아 보여, 보여주려고 한번아나 음. 음. 음. 내가 물어본 거를아 언니가 이런 걸 물어본 거니까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좀 근데 이런 배열이 지금은 잘 맞았지만 음. 조금만 여기서 타격이 들어가면 음. 어떻게 보면 뒤로 빠지거나 음. 좀. 그러니까 이게 그 상, 상단이라는 당점이 네. 시합에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응, 응, 응. 공이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좋은 습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위에를 주고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임팩트를 줘서 치는 것보다 그냥 음. 이내 수구를 이 두께에다가 그냥 굴려만 놓는 음. 자꾸 연습을 하시면 에라가 좀 적을 거예요 음. 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유만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쳐놓는 연습이 본보기로 <목소리로> 빠졌습니다. 네, 본보기로 <본부기는> 빠졌습니다. 비세포라라라라 <웃음> <목소리도>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근데 다들 기분이 어때요? 엄청 <웃음> 네? 신났어요 신났어요? <웃음> 네 기분이 내가 뽑을.. 쪘어요. 네, 내가 이렇게 뽑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죠? 네, 생각도 못했죠 저한테 뽑힌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만 봐아세요 짧게 좋아요 두 글자로 네 좋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아니 너무 좋.. 너무 안 조, 좋았나? 좋, 아이씨. 아이씨.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웃음> 저건 너무, 좋았죠? 음. 너무 좋아요 <웃음> 또, 저희 팀이 되면, 우는또 스파르타식이 좀 있어요. 음. 예, 제가 좀 약간 강한 스타일이라, 네. 예, 우리 팀이 음. 우승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내가 며칠 전에, 되고 나서 이렇게 단체 방에서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위해서 저기, 각자 한두 개씩 광고에 대한 궁금한 거나, 여러 가지 공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라고,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 네. 우리만이 좀 너무 조용한 것 같더라고. 음.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보다 <웃음> 아, <웃음> 더 잘하는 것 같아, 한말을그 <웃음> 아, 잘하기는요? 네, 없어. 저번에... <웃음> 아 너무 잘하는요 아 <웃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이 공이 었어요이 공이 었는데 느낌들이 어때요? 어떻게, 어떻게 쳐야 될것 같아요? 이 공이 었는데 공이 섰을때 내가 가장 힘을 안들리고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3쿠션이에요 응. 모든 포지션에서는 거기에 있는 포지션에 가장 힘을 적게 들리고 이적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한 명씩 한번봐 보세요 이, 이 배치에서 내느낌는 어떻게 치면 되겠다라는 걸한 명씩 좀 설명해 보세요 평범하게 쳐도 될거 같은데 될거 같아요? 저는 평범하게 치면 좀 짧을 거 같은데 짧을 거 같고 저는 평범하게. 평범하게. 칠. 저도 평범하게. 평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치면 되기는 돼요. 응. 그냥 평범하게 치면 이제 아까 우리 우리 치우 참가자가 말하는 대로 짧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전 가장 먼저 팁 미리 알려줄 예. 예. 보세요. 응? 여기 나왔죠. 네. 응. 이제. 내한테는 여기가 최대각이라는 소리야 음, 예, 지금 밀리지 않는 두께에서 어, 투팁을 주고 내가 가장 두껍게 칠수 있는 두께를 계냥해서 음. 나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야 이 음. 어, 그러니까 기준점을 자기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네 <웃음> 어떻게 뭐 레슨 시간은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이제, 이제 한 30분 정도 네 분이서 서바이벌 경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뱅크샷 칠까요? 아니면... 뱅크샷도 뱅크. 좋고, 좋고. 대회전을 응. 키스를 로 너를 직접 뒤돌치기 직접 칠수 있을까요? 네, 칠수 있습니다. 네. 키스로 그러면은 키스는 요요 방향으로 온대. 아, 그냥 돼. 그냥 하게 쳐도 편하게. 키스가 음, 안 나나요? 음, 음, 두껍게만 음. 안 맞으면 돼. 음. 이 공을 옆돌리기 넌 힘들죠 이, 힘드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뱅크셔 쳐요? 아니면 이거 리버스를 전 처음에 리버스를 봤거든요? 음, 이메저로크셔크는두껍 어, <웃음> 걸리는 게 많은 거죠네 수거리가 살짝.. 진짜... 음, 살짝 들어갔고요 오, 오, 오, 오. 우와! 와. 앞돌리기 짧게.. 이쪽으로.. 야, 아니, 그거보다 비추는구나. 빨간 거를 비켜 쳐서 요요로 아.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우스 시스템 아닙니까? <웃음> 회전은 만화야를 생각보다.. 아. 말을 하려고 그랬지. 할라니까. 할라잘쳤습니다고생하습니다 와, 어떻게 된 거야, 그만. 밀접. 아, 어, 설명을 했는데, 내가. 떨려요. 그래? 그래? <웃음> 아, 이래서. <웃음> 회전이 너무 안 좋네. 회전을 좀더줄야지 음. 회전이 너무 약했네. <웃음> 어... 어... 공에다가 돈좀 썼나? 아, <웃음> 어,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직접 치면 안 돼요? 절도 쳐, 절로. 치, 절로. 저, 저, 저쪽으로 쳐. 네, 가장 힘을 안들이고 치는 방법. 죄송합니다. 음. 음. <웃음> <웃음> 두 가지, 두 가지. 너무 세고 아, 너무 세고 너무 두꺼고 음. 그냥 차라리 완전 얇게 해서 일족구가 안 가게 쳐도 되고 두고개 치려면 회전을 많이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일족구를 보내고 내가 천천히 가게 야돼 그거 쳐야 돼 그거 그거 쳐야 돼 그거 투투가락네 그거 아, 투, 바, 봤는데 네투 뱅크 투 뱅크 투 가락 말고 투 뱅크 네. 그거 한개 치면 내가 보기 여기 그걸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임팩트 조금 줘야 돼 회전 조금 주고 어. 임팩트 줘야 돼 느리게 치면 안돼 아... 어 아. 좋다. 어. 좀아 조금 채수 없으면 빠지겠다. 어. 아, 아, 왜 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채수 <웃음> 없으면 빠지겠다니. 그것도 안 나와. <웃음> 아. 응? 안 아니야. 나와. 아, 안나오는 걱정이네. 아, 아. 아. <웃음> 거의 철벽이신데. 안 나오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조금 두껍게도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웃음> 요거, 위로, 무회전 주고, 요거, 두껍게 맞춰서, 저렇게, 왕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요렇게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세게 치면 돼. 더 아, 세게요? 예, 아까, 예, 그 정도 세게 쳐야 돼. 위로, 위로. 못 치면 이거 못 치면 아유, 한강에 빠져야 돼. 강력. 안... 어, 한강에, 한강에 빠지라고요? 한강에 빠져야지 이거 못 치면 죽어야지. 조금만. 예 그냥 고기만 딱 때리면 돼. 두께 좀 두꺼워야 돼. 좀 두꺼워야 돼. <웃음> 좀 두꺼워야 돼. 아, 얇게 빠지면 재소 없으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 아까 치면 아까 치면 얇았잖아. 어 알았어. 공을 잘 봐야 되겠다. <웃음> 공못 받으면은 계속 죽겠는데. 됐었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야, 이거... 이거는 한강까지는 아니고 저수지에 빠져야 돼, 안 맞으면. <웃음> 이게 엄청... 이거는 어, 어, 부담이야, 이게, 이거는. 이게 엄청 부담이 된다니까요. 쉬운 공도어렵게 만들어. 모든 지 부담을 가지고 쳐야 <웃음> 책임감이 생기지. n k i t 아, 그 m n o 그 sure. I'm not s u 신 e 면도 마쳤고 2라운드 넘어가잖아요. <웃음> 지금 e I'm not sure. I'm 게임이었는데 사실 2라운드는 u r e I'm not 음. 근데 네? 우리 네 명에서 정... 네. 어, 정리만요. 이제 집안 싸움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아. 왔습니다. 아. 네, 만나자마자 이별이구나. 갑자기 경쟁자로 바뀌니까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스카치 연습했는데 뺏었고. <웃음> 우리 편 먹고 <웃음> 미션은 저희 팀은 네 분이서 서바이벌을 30분 아, 전반 20분, 후반 20분 오, 이렇게 짧다. 진행을 할때 되게 짧게 해 그래서 슬프지만 두 명은 탈락을 하게 되고 오늘요? 네, 다음 주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촬영할때 여기서 가야 되는 데 걱정은 없었고요. 1위 이유경 4위 한주희 선수 같아요. 이런 서바이벌.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웃음> 꼴찌는 하고 싶지 않고 당연히 우경이죠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팀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등은 하지 않을까 <웃음> 아 저희 중에 두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네. 두 명이 떨어지고 기대가 됐고요 걱정됐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라이 진행할 거고 전반 20분 후반 후발이... 와 진짜 짧 일단 오늘 밤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다들 기대하세요 <웃음> 30... 35초? 네. 어... 네. 어, 네. 아, 지금도 왜 그러나? 한, 한 명당 한 10분씩 밖에 없나요? 한 어, 전후반 한 번씩 20분 <웃음> 좀 짧은데? 많이 짧은데? 더 짧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 아, 운 좋으면 네 그렇지 운으로 네. 가자는 얘기지? 공을 잘아야될것 응. 네, 같은데요? 기도로 많이 해볼까 2점짜리 맞으면 진짜 그냥 뭐. 한... 기도, 기도 많이 해 기도? 주면서 기도. 기도? 기도 아 근데... 나중에 약간 서바이벌 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저한 번도 안 쳐봤는데 진짜 아, 서바이벌 아. 저한번접었는데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바이벌 팁 일단은 공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초반 집중력이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음, 20분씩. 그거 두 가지네. 사실 점수대로 좀 아무래도 보라 언니와 우경이가 좀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피닉스이기 때문에 저도 불사조처럼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100% 실력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여기 서바이벌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3등 냈으면 좋겠고요 빨리 떨어져야 돼요 네. 고민이 안타깝지만 4등이고 저는 조금 오래 붙어 있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요 오늘 연습한 게임 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가 1등을 하는 게 제일 우선, 우선이에요 사실 라이벌 제가 방금 서바이벌 쳤는데 2등 했거든요 1등은 유진 언니가 라이벌이지 않을까 <웃음> 일단 1위는 저그 다음에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20분이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서바이벌이라서 몰라요 누구나 올라가고 누구나 사어지는지 정답이 없어요 그 게임은 게임이고, 게임에는 누구나 1등인지, 누구나 컨셉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더 잘할 거예요. 다들 기대하세요. 하나, 둘, 셋! 건팀, 건팀, 건팀, 건팀.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잠깐 다시 해야 할것 같은데, 이거. <웃음> <웃음> <웃음> 형 라연씨가 굉장히 언짢게 하네요. 무릎이라도 정말. <웃음>